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올류 카니발 HID를 더뉴 카니발 LED 헤드라이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더뉴 카니발 LED와 비교시 광원의 변화는 물론이고 디자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라이트인데요 해당 차량은 DRL 의무 장착 전 출고된 차량으로 흔히 불리는 눈썹등이 미등으로 빠져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심플하죠? 올6 카니발 HID에서 더뉴 카니발 LED로 변경시 필요한 부품은 라이트와 커넥터만 있으면 됩니다. 오토헤드 레벨링 센서는 이미 탑재되어 있고 정션박스도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LED 헤드라이트 커넥터와 맞지 않아 컨버전을 진행해야 하죠. 우선 에어 덕트를 비롯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하후 조심스럽게 탈거하고요. 기존 HID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 헤드라이트의 모습입니다. 바운의 변화와 함께 램프의 디자인도 변경되며, 상향등도 LED로 바뀝니다. 더뉴 카니발 LED는 바이펑션 타입으로 구동되는 형식이고요 아쉽게도 방향 지식등은 할로겐으로 되어있습니다. 데이라이트는 램프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훨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HID에서 LED로 변경시 커넥터를 LED 사양으로 컨버전해야 합니다. 납땜과스측 튜브 그리고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마감해줍니다 골게드 튜브와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 최종 마감을 해주고요 깔끔하죠? LED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추가되는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 와이어링을 따라 튼튼하게 보호 및 고정하였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데이라이트를 비롯해 하향등과 상향등, 방향지시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향등 점등시 데이라이트 디밍도 잘 되고요 탈거했던 범퍼를 다시 장착하면 더뉴 카니발 LED 헤드램프 컨버전이 종료됩니다 기존 클리어 타입 할로겐 상향등이 LED로 바뀌니 훨씬 통일감있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미등이었던 눈썹등도 이제는 데이라이트로 변경되어 주간주행시 디자인적 포인트를 비롯해 포지셔닝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출고 전 라이트 조사각 체크 및 조절을 진행합니다. 이상 올류 드디... 카니발과 같이 더뉴 카니발 LED 헤드램프 장착이 필요하시다면 <놀람> 감사합니다